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 오포읍 능평리에 위치해 있는 복층형 타운하우스 현장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지금 진입로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도로에서 차량으로 약 5분 정도만 오시면 바로 이제 도착을 하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언덕 지형은 조금 있기 때문에 도보보다는 자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능평리 에위치해 있다 보니까 서현까지 자차로 한 15분 정도면은 갈수 있는 위치고요 어, 이곳은 지금 복층형 타운하우스로 방 4개와 그리고 화장실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세대는 다락공간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세대고요 어, 여기는 지금 주차도 거의 2 대에서 3 대까지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어,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평리 네스팀 타운하우스 소개 영상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오실 때좀 편리하게 오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현관의 신발장이 총 7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좀 넓게 있어서 수납공간 좀 넉넉하실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테라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거실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통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물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다운라이트 조명도 빼곡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늑한 느낌 그리고 따뜻한 느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있네요 주방도 좀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방은 지금 앞쪽으로 식탁공간 배치하시면 6인용이나 8인용까지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세요 주방 상판 같은 경우에도 와이드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수납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 냉장고 공간도 잘 나와 있습니다 대면형 구조로 수전, 하체 수전잘 나와 있구요. 이쪽으로는 콘센트. 이쪽은 지금 다용도실이구요.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덕션과 후드, 그리고 싱크볼까지. 옆쪽 공간은 세탁기 두시면 될것 같구요.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욕실로 출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은 게스트 욕실이면서도 부부 욕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면대 공간은 관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샤워 공간과 양변기는 부스 형태로 나와 있고요. 욕실 조기들은 스탠다드 제품 이쪽부터는 안방입니다 지금 거실에서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욕실에서 이어지는 공간으로 출입이 가능하세요 안방 공간은 지금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는 양쪽으로 크게 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쪽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공간은 어,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잔짐들은 또 보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이 지금 위아래로 나와 있는데요. 아래층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곳은 아래층에 존재하는 가족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니 거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쪽 공간도 제법 넓직하게 나와 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도 제법 넓게 나와 있고요. 조금 간단하게. 티 테이블 놓으시고 차한잔 즐기실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층 이쪽에는 이제 방이 3개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방은 거실 뒤편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방마다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넓은 드레스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욕실은 이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욕실이 붙어 있는 방이 두 개다 보니까 안방을 두 개로 사용을 하셔서 합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실 외기, 보일러실, 조금 멀티룸, 알파룸 공간인데요 알파룸 공간은 지금 슬라이딩 도어로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이다 보니까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조금 세 번째 방인데 이쪽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을 만약에 넓게 쓰고 싶으시면 이쪽 벽을 좀 제거를 하셔가지고 알파룸이랑 같이 좀 넓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공용 욕실이 있고요. 공용 욕실도 고급 타일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에도 월패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손님 오시거나 할 때도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곳은 3,4,5층을 사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복층 공간이 나오는데요 막공인 천장으로 되어 있지만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적도 널찍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 창호도 이쪽으로 뚫려 있고 반대편에 이렇게 발코니 창이 나 있기 때문에 뭐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밖으로 나오시면 옥상 테라스까지 제공이 되고요 면적은 굉장히 널찍한 편입니다 아래 바닥은 아직 마감이 안됐는데 우레탄으로 방수시공 모두 해드릴거고요 네스티움 타운하우스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